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를 왔느냐 오늘은 경기도 이천의 청암 관광농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아캠님이 주도하는 파파스 캠핑이라는 그 캠핑에 조인을 하게 돼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면 어저께 사실 비가 와서 이런 불 웅덩이가 좀 있긴 있어요. 그래도 굉장히 넓은 자리였는데 굉장히 협소하게 돼버렸습니다. 지금 갑자기 협소하게 돼가지고 웅덩이를 좀 피해서 피칭을 하느라고 조금 어렵게 좀 되기는 했습니다. 2박 3일 일정이고 제가 어저께는 좀 일이 있어서 오늘 1박 2일만 하면서 저는 참여를 했고요 아버지만 입장이 가능한 그런 캠핑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은 오늘 입장 금지고 아, 아버지들만 참여하는 그런 캠핑이라서 도 되게 흥미를 가지고 오늘 나미님 두고 오늘 저 혼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가 잔디가 여기가 좀 있어 가지고 이쪽이 그나마 좀 웅덩이가 없네요 그래서 어저께 오신 분들은 저쪽에 피칭 하신 분도 있었는데 좀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막 텐트 옮기고 막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와 진짜 힘드셨을 것 같은데 파파스 캠 한번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오늘 그러면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피칭은 근데 빨리 안할거예요이너 텐트 빨리 안하고 그냥 타프만 치려고 합니다 먼저 에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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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n you're around, I know it's true ooh, ooh,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, baby So good, so good Every single day we spend a part I wanna be with you Baby, take my hand, hold it tight Just like you do Feels so good, so good c I'm blind by your dazzling grace What a beautiful feeling to be close to you There's nothing else I wanna do Ooh, From the fields of flowers you chose to pick me You're spreading sugar on my misery And I don't fake t s i g n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're my everything I do, do, do 도 맛있다. 날아다니는 자가 있죠. 잘 먹겠습니다. 잘 아, 먹겠습니다. 먹자. 예은이는 못 먹는다. 예은이는 먹지 마라. <웃음> 음. 아 힘들다. 오늘 마음이 되게 좀 어려웠어요. 이 진... 텐트도 쳐야 하는데요. 텐트를 아직 안 쳤고, 좀 전에 또 햇빛이 나더니 아직도 다시 흐려져가지고, 땅이 좀 마르면 좀 텐트를 치려고 그랬거든요. 그럼 음. 상황을 보고 나서, 그러고, 먹어. 그러고, 텐트를 치겠습니다. 제가 사실 캠핑 모임은 처음 와봤는데 제가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어울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텐트가 어뭐 엄청납니다 잔디밭에서 이렇게 비온 다음날 이제 제가 캠핑하는 건 처음인데 정말 너무 질퍽질퍽거려가지고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텐트를 쳐버리니까 이제 마음은 편한데 뒷수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등심 준비했습니다 예. 라미님이 없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야 될것 같아서 <웃음> 엄마도 없는데 좋은 거 먹어야죠 그래서 등심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막걸리는 금정산 누룽 막걸리라고 합니다 이게 금정산 누룽 막걸리가 원래 부산 막걸리인데 이천에 공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근처에 하나로마트 갔더니 요게 또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탄산이 장난 아니겠는데 와우 오 엄청 세다 열면 요야 엄청 아빠 여기다가 대구 열어요 야, 대구 열어요, 열어요. 진짜 엄청다와 이거 탄산 장난 아니네 이야 보이시나? 이렇게 파란, 하고 이렇게 열라니까요하나하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확 열어볼까? 확 이렇게? 이렇게 하라고 네. 네. 이렇게 그러면 네. 아빠 손으로 어떻게 하냐? 손으다 묻지 오아 잠시만요 응 됐어 됐어 아빠가 할게 오호 다 흘리겠다 다 흘리겠지 우와 이 넘신거 봐 아빠 빨리 새요 오우 강아지 있다 아 고양이네 고양이 고양이 고양인 쪽을 음, 고양이 있네 아이고 잘 먹네 자 저도 이제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짠짠 짠깨비 우리도 짠짠 짠깨비 이거 이연이거야 짠짠 짠깨비 아우 어 약간 새콤하다 아빠 또 돼지 되 고기, 고기 찍어 먹어 어. 아빠 돼지 되면 어때 아빠가 어? 아빠 멧돼지 매태지. 멧돼지는 좀 아니지 않니?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멧돼지는 뭐야 그러면 멧돼지 말고 <웃음> <웃음> 음음 음. 음. 맛있나봐 <웃음> 확실히 캠핑 고수님들이랑 좀 같이 캠핑하니까 좀 약간 아, 위축이도 많이 되고 <웃음> 많이 못 어울리겠어요 근데 캠프파이어 오늘... 저 가운데에서 할거예요음 그렇긴 하는데 진짜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다 저게 캠프파이어인지 또, 또 따로 할건지 모르겠네 양초랑 다 준비했는데, 자아파따라줄 사람. 요 형아부터. 케이. 어차피 막걸리 네병이쓰지저다 먹을 거야 나난두병 먹고 안 먹을 거야. 뭐? 음, 빨리 와서 먹어라. 야, 이거 비벼 먹을래? 응 어? 비벼 먹을래? 이현이가 맞는 아빠 혹시 뭐 이러는 거아 보겠다. 이거 말잖아요. 막걸리 세. 음, 음, 아 따라서 oh, 빨리 uh... 먹자. 잘 먹어. 빨리 서이야. 죽 춥다야. 빨리 먹고들어가야 돼. 래밥 먹거나 불려라고. 응. 어 아이 캔만 차고 난로 위에 이렇게 좀 해봐. 아... 래야뭐다 젖었어. 이랑 야구하다가. 왜요? 아빠가 야구 땅바닥으로 하... 하... 잡 던져가지고 아빠 미끄러지고 막. 아, 이렇게 던지는 데 이렇게 비... 던지는 데 아, 귀엽다. 이제 아, 아... 봄이 되니까. 네. 이런 쌈, 채소가 확실히 향이 깊어지네. 봄똥 쑥갓 막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마트에서. 목 챙겨가십쇼, 응. 캠핑 나가실 때 아빠, 개구리에게는 뻥이지아니야 어제 진짜 그랬어 진짜요? 응나 개구리 소리 사실 그렇게 들었다? 아니야, 그 소리 아니야 많이 따라줬어 맛있다 아... 어고마이 떨었네 고마워 아빠는 막걸리를 좋아하니까 많이 따라줘 아이, 고마워 서희야, 또 고기 지금... 또 식었어. 빨리 먹어. 지금 추워가지고 고기가 식었어. 오! 야, 밥 맛있다. 왜? 해 봐준 너 지금 안 먹는 거야, 서희야. 그러면 너는 집안 준다잉? 난... 네가 구워봐 그만. 자, 이렇게 놓고. 구워볼 이렇게. 난 처음으로 구워볼래. 그렇지. 다어어 억다 봐야 돼 아빠가 갈게 자 이게 뭐냐면 애들 자, 가지고 놀던 진고라는 그런 보드게임이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미노 자동 도미노 세워주는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세워주는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안 하고 있어서 아빠들 모임끼리 서로 아, 안 쓰는 장난감 있으면은 서로 나눔하자고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런 것도 또 이제 하나의 자그마 이벤트로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 제일 큰 그런 아이들 축에 속해서 저희가 나눔 받을 건 없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나눔만 하고 그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들아 마스크 쓰고 둘다 따라와 응 오늘 돼지니까 아빠는 돼지니까 야 아빠가 자와 이제 다들 철수를 하고 있어서 어 저도 철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할 일이 태산이네요 네.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철수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땅이 아직도 젖어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말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가지고 철수 텐트 철수부터 하면서 말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. 아이고 대다 아, 아이 아, 다들 준비 빨리 하셔가지고 2 시까지인데 <웃음> 빨리 하시고, <웃음> 뭐 일부러 좀 늦게 일어나야지 그러고 늦장도 부렸는데. 아 맞지. <웃음> 영광데그이었습니다 어, 아니 우리 아들님 장면할 네. 것도. 에이 에 아이고 너무 좋지 너무. 덕분에 어, 진짜 너무. 아 고생했어요 진짜 아 어, 진짜 멋요네 지금 하던데 음... 빨리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? 네? 네. 다음에 네, 네 다음에 좀 빛내기를 좋습니다 2박으로 다 채워가지고 <웃음>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 사주 네. 갈게 야이따또 걸어 서희연 다음에 봐좀 시크해가지고 바이바이 네, 시크해가지고 갈게요 선수 네저 네. 네, 천천히 열려고네 <웃음> <웃음> 자 m just bought my ticket I pick up the phone I'm calling to tell you